네, 목사님 오늘은 어떤 말씀 함께 읊어 해볼까요? 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 27절 말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되는지 알지 못하느이라이 말씀 중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좀 깁니다 아하. 오늘 다소 길지만 이게 라임이 맞아요 <웃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아. 나서 자라되 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목사님이 아. 아, 말씀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밤낮 자고 깨야 씨가 자란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밤과 낮이 항상 함께해야 아, 밤과 낮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지 않는다는 에, 교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심오한 아,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밤없이 과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자랄 수 있을까요? 만있어것 있을 같고는 안 되고 네. 또 밤만 있어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 적절하게 각 사람을 음. 밤낮을 주시면서 아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음. 그 그래요. 손길 그래서 밤은 밤대로 낮은낮대로 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아맨, 아맨.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 속에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라게 음. 하신다 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밤이 올 때가 있지만 예. 그것도 천국의 씨앗이 자라는 도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그 음. 내가 스스로 자랄 수가 없고 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예. 언제 자랐지? 나도 모르게 음. 보니까 자라있는 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일들이 이제 많이 있죠. 네. 아내나 아이들 음. 또 교인들 음.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올때 가슴 아픈데 성격은 기뻐하라고 어허. 음.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정말 기뻐하기는 그냥 잠도 안 오고 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음. 말이 계속 나오고 음. 이건 아닙니다. 뭐 그런 말이 계속 나오고. 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바로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 수를 이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바둑을 보니까 고수들은 네. 네, 그한 수에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하면서 놓는데 어허. 하수들이 보면 그 수가 그 수인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웃음> 왜 놨지? 뭐. 그래서 한번 보고 다시 볼 이유가 없는데 네. 고수들은 그한 수를 놓고 한 시간씩 보는 거예요. 야. 그리고 감탄하고 오. 야 이거 정말 잘 놨다. 옆사람들도 감탄하고 해서 아, 하나님의 이 밤은 이 날의 밤은 하나님의 고수가 놓은 건데 야. 얼마나 깊은 수 신비가 있을까 어허.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아직은 내가 이해를 못 하지만 네. 하나님은 고수시니까 이그 속에 신비가 있다. 아하. 음. 아, 그리고 이 신비로운 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잘하게 된다는 걸 이제 깨닫게 하시면서 네. 마음의 감사를 하고 아하.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우시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어, 아픈 일들이나 어려움이 오면에는 눌렸는데 네. 이제 그 속에 또 어떤 하나님의 신비로운 나라가 만들어질까 기대를 하면서 야. 나는 이해를 못 하지만 네. 분명히 하나님이 과정이 없이는 밤이 없이는 씨가 못 자라니까. 네. 난만이 싸는 건안 되니까. 그렇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수를 놓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배열되는구나. 그걸 아, 아니까 아, 굉장히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러네요. 정말 많은 여유를 갖게 되고 어허. 함께 아파하면서도 옛날처럼 눌리지 않고 네. 정말 혼란 중에 기뻐한다는 말씀이 이해가 가고 어허. 인생이 참 황홀한 거구나. 야. 혼란 중에 기뻐할 수 있다니. 그게 이제 경험되어지면서 네. 아, 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예수님이 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다라는 음. 생각하게 됐죠 혹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인생의 밤을 만나고 계신 음.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것 같아요 오늘 이 밤과 시련이 하나님의 고수의 한 수군요 예, 그렇죠 인생 대국이 예. 끝날 때 예. 깜짝 놀라면서 깜짝 하, 하나님 기막힌 수를 저에게 드셨군요 <웃음> 이런 날이 오는군요 지금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네. 뒤돌아보니까 그때 정말 악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네. 이야, 그 일을 아우. 통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아. 많이 신비로운 소리를 조금씩 보게 되죠 거기에 아. 놓았기 때문에